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여기 아. 예, 지금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왜 갑자기 왜 갑자기 부끄러워해? 일로 와요. 일로 오시라고 관중놀이 하자고. 자 여기 인사 좀 해주세요. 저 이러고 우리 뭐 먹으러 가나요? 떡볶이? 왜 이렇게 얼굴을 숙이냐고. 아, 우리 같이 나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무산이한 대도 쑤네 아, 이건 처음 본다? 신메뉴? 이거 먹어볼까? 버터갈리 있고, 로제 있고, 신메뉴고. 맛있겠다. 맛있어. 다이씨 어, 이렇게 나올 거면 아예 나오는 게 나올 거 같은데? 그러면 나 나오게 하고 나 잘라요 <웃음> 이렇게 나오면 못생기게 아아 그래요? 그럼 나오게 해줘요 못생기게 나오는 거 용서 못해 아뭐 어쩌자고 아이 그러니까 지금 대각선으로 앉아서 그렇다 내가 이쪽 앉을까요 그러면? 더 작게 그게 나올 텐데? 내가 여기 앉을게 내가 여기 앉을게 그래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얼굴 더 크게 나오면 되겠다. 아, 여기 조명이안 좋다. 내가 되게 어둡다 여기가. 여기가 이쁘게 나오네. 네. 이거 좀라 어, 그래 알겠어. 진짜 먹을 거 앞에서는 그냥 뭐 어, 진짜 진심이야. 가시좀 가까이 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간이 너무 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씨 맛있게 먹어요. 뭐야, 그 말도. 아니, 그거잖아. 우리 디자인 팀에서 그거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미쳤다, 이거. 음, 달다. 괜찮다. 되게 달달하다. 음, 양이 왜 이렇게 적어 보이지? 달콤한데 매워.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 내일부터? 내일부터는 지금 몇 달째 되는 거야? 내일 안 먹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일이 안와 다이 씨한테 내일이 없어 아또 내일이 오늘이고 아 오늘이 나 원래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죠? 저녁을 안 먹는 게잘안 돼요 그지? 쉽지가 않지 어제 저녁 안 먹는 거 아, 아. 그럴라 했거든요? 네, 집에 도착하는데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린 거예요 먹어야지 <웃음> <웃음> 속 쓰릴 정도야 어, 나 진짜 속이 좀안 좋더라고 배가 고파서 어차피, 어쩔 수없어 뭐 먹을까요? 야다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다 칼로리가 미쳐보인다 왜 이거? 생토마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웃음> 왔어 이거 펌킨 시혜 <식혜>. 펌킨? <웃음> 멍,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펌킨 <웃음> 펌킨 시케 <시켓>. 먹어 <웃음> 펌킨 시케. <시켓. 웃음> <웃음> 한국인이네 한국인 <웃음> 승씨 응? 그... 케이스 바꿔야겠다 바꿔줘요 제가요? <웃음> 어. 아 쓰레기네 <웃음> 어, 쓰레기야 안... <웃음> 아나 쓰레기라고? 아니 이게 쓰레기야 아 이게 쓰레기라고? 내 핸드폰 쓰레기야? 아니 이게 쓰레기라고 쓰레기라고 이렇게 아니야 여기 위에 붙어있는 요거네 아... 그렇다고 쓰레기가 뭐야 난, 아, 쓰레기. 나는 나한테 쓰레기라는 줄 알았어 아, 이 쓰레기 갑자기 쓰레기네? 아, 쓰레기네 미쳤다 야 30분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29분이야 나왔는데. 아 진짜? 음. 진작에 나왔는데 우리가.. 음. 수박 라떼 음. 와.. 맛있어요? 이게 6,000원이야? 하긴 수박 라떼가 뭐.. 그렇지 뭐.. 그냥 수박 간 거야 그냥 아, 수박 간 아, 거야? 어, 맞아 그냥 수박 간 거에 설탕 조금 넣었어 맞아. 맛있다 아 이거 먹을 거 <웃음> 왜요? 먹고 싶어가지고 물 <웃음> 떴어요.. <웃음> 나 근데 진짜 이렇게 늦게 들어간 적 처음이야 뭐 소리야 아니 여기 3층 와가지고 아, 화내진 말고 화낼 건 아니잖아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칼같이 지키는 사람인데 좀더 더워진 것 같지 않아요? 말 바로 밖에 다시 켜야 되겠다 이거 지금 안 되겠다 누가 볼까 봐안 되겠다 회사 사람은